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터벅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 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에 위치한 제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차선 마도 북로와 바로 근접해 있고 본 공장 95평 외에 천막 70평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재고 창고를 넓게 써야 되는 물류 사업에 적합한 제주장입니다. 사강 시내와 500m, 마더 IC와 800m, 그리고 남측 산업단지와 2km 정도로 가까워서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공장 안에 사무실동이 크게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넓이도 6m 이상으로 대형 차량 진입이 용이합니다. 공장의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이고 주용도는 제조장으로 대지 면적은 280평, 건축 면적은 95평, 천막동 70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3년 3월, 전기는 10kW, 마화 높이는 7m, 매매가는 10억 3천인데 조정 가능하고 임대로 할 시에는 2,500만원에 250만원입니다. 실내 외 사진을 첨부하오니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